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아 피시방! 희철이네 신동아 피시방! 김희철! 김희철! 김희철! 김희철 선생 하영아 슬퍼하지 마! <웃음> no! No! <웃음> <웃음> 야! 오아영 페백! <웃음> 야 전화해 갖고 와 네, 오케이 기다려 봐요 자 우아형 스텝님 전화해 주세요 일로와 일로와 나랑 사진 찍고 그래서 기사 나게 만들어 내일 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궁금해하게 만들어 형 사진으로 해야지 그냥 단독 사진으로 해야 돼 이렇게 둘이 찍으면 안돼 네, 네. 그래 그래 서이름 이거 나오게 잠깐만 어 그렇지 야, 형, 어. 아니 형 내가 이거 들어줄게 형, 형 뒤에서 이거 들어줄게 어그그 그래, 그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와 정말 자 이거 포사로 만들고 이거 찍은 거그롤 올리고 올려. 오늘 하영이랑 만났다 이렇게. 김이철인척 올려야 돼. 야너 나랑 되게 산 찍고 싶어. 했구나. <웃음> 찍고 싶어. <했구나. 웃음> 자, 올려. 지금 빨리 SNS 들어가 봐.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비밀 계정 어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웃음> 오, 오, 맞아, 맞아. 자, 오하영 이름 바꿔. 응. 김이철. 어. 아, 아, 웹사이트. 아, 웹사이트.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주소, 주소 뭐야, 여기? 주소 몰라. 복사해서 와야 돼. www. 뭐야, 여기? 야, 넌 봐봐. 재밌는? 야, 정희는 승리하는 아니, 거야. 아니, 그게 하얀. 아니야. 이거 솔직히 진짜로 와 어떻게 뒤통수로 후려요 <웃음> <웃음> 어, 정말. <웃음> 소개 문구 뭐랄까요? 소개? 너와 날 약간 위대하게 봐야지. 아니지, 희철이 형인 척 하고 써야지 사랑해요, 김희철. 우일 빛깔 김희철. 어, 좋아, 좋아. 요 <웃음> <이거> 김희철. <웃음> 너무 안 좋은. 빛깔 <웃음> <우유삣깔>, 김희철. <웃음> 이거 재밌다. 우리 나온 애들한테 SNS 탈짜 어, 이거. 하고. 이거 재밌네. SNS 도장 깨기 이런 거 하자 우리 계속. <웃음> 진짜? 너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해? 하는 아, 아니 게 아니라 야너나 흠모했구나 아뭔 소리 하는 거야? 야너나 흠모했구나 아니 이거는 네가 하는 것처럼 해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 희철 오빠랑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고 <웃음>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록을 하겠다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희철 오빠 밑에 띄고 사랑합니다 자 밑에 띄고 태그 희철이네 신동환 pc방 어 아니야 이러면은 내일 네가 해명하면 돼아 이거 어떻게 그래도 열세 살 동생 뒤통수를 뒤통수로 따요 야야무서운사람 아, 아, 야. 아, 야. 이거 뒤통수를 따요 야 너무 이거 너 fps 너무 아, 많이 했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더 해요 어뭐 일단 보고. 뭐. 근데 재밌다, 오늘 아무도 안 와요? 그냥 와. 저만 이렇게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야, 펜타곤이고서 네. 아, 나 왔어요. 누군가 했는데. 오, 아, 나 진짜 손님인 줄 알았잖아. 네. 자, 어서 오세요. 아, 자, 가운데로 오세요. 어,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 오세요. 오세요. 아이 어서 오세요. 어, 이야. 안녕하세요. 아, 누구신지 인사 부탁드려요. 네. 하나, 둘, 셋. 펜타곤. 안녕하세요. 펜타입니다 입니다. 지금까지 맞습니다. 우리 최다인원이다 최다인원 최다이너. 어 지금 4명 나네 4명이나, 4명이나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 누군지 알죠? 네, 네. 네. 여기는 옥타곤의 오하영 옥타곤의 씨 여기는 <웃음> 옥타곤의 오하영 씨 우리 한 분씩 소개 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 펜타곤의 메인 댄서 키노입니다 와 메인 댄서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펜타곤의 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후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원의 신화입니다 아신호 신화. 아니 오, 오늘 오, 하영이가 나한테 근데. 고백을 했어 방송 네. 중에 아 진짜? 네 저한테 SNS 나중에 들어가보면 아는데 나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서 나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아주 오, 좋은 타이밍에 네. 아, 잘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SNS 있으세요? 아니, 아니 저는, 저희는 공식. 자, 우리 얼 어? 세 오피셜 오, 있다고? 네. 오피셜로 바꾸면 아, 재밌겠는데와 <웃음> 세분 일단 여기 서서. 아, 네. 자, 자 여기 이쪽으로 네. 오세요. 자세분 오셔서 자, 여기 서서. 자, 여기 서서. 네. 이거 네. 아니 한 명은 자, 한 명은 이쪽으로. 아 네. 한명 이쪽. 자, 이렇게 자, 시간 너무 보, 너무 보세요. 빨간색이 그렇긴데, 니까좀안 자, 이렇서 자, 한 명씩 읽으라고. 자 후이가 먼저 읽으면 다음 음. 여기, 다음 네. 여기 읽고 다 같이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9세대 인텔 코어 i7 9700 970 프로세서 탑재 1 6기가 메모리 RTX 2060 자, 자, 아, 둘, 카드 넷.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성하고합니다 제가 아. 모니터를 눕힐 때니까 네. 우와! 정말 아, 오케이, 신기해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자, 좋아요. 한번 네, 보세요. 내가 볼까요? 진짜 놀랄 거야. 나도 처음 보고 놀랐어. 볼래요? 좋아요? 모니터가 이렇게 뒤로 갔다가 괜찮아요. 아 밀다 그래 모니터가 오. 자, 밀당 먹을 거예요. <웃음> <오. 웃음> 자, 그리고 이제 비장인무기보여죠비장인무기 자, 우와! 우와! 자,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오와. 반대로. 오와. 반대로. 오와. 이렇게도 되고. 오, 이거 오와. 터치, 터치도 돼요? 와 완전. 와, 네. 야, 이거 터 짱이죠. 와 자, 좋습니다. 자, 우리 PPL 잘 살렸고, 자, 잘 앉읍시다. <웃음> <됐어>. 자, PC방 오셨죠? <웃음> 잠깐만.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웃음> 잠깐만, 우리가 PC가 여섯 <웃음> 대인데? 아, 여기 앉으면 되는구나, 한 명은. 어. 그러면 저기 우리 자리를 일단 앉아보자. 자, 네. 앉고. 오와. 자, 반가워요, 네네네. 반가워요. 네, 네. 자, 신이 자, 야, 우리 펜타곤. 그뭐 옛날에. 우리 왔으니까 게임이나 한판 할까? 그래, PC방인데. 네, 어, 네. 게임 잘해요? 다들? 저희 나쁘네요. 나쁘네, 나쁘네. 아니, 왜냐면, 나쁘해. 하영이도 오면서 우리 게임 너무 못한다고 막 야지를 주는 거예요, 야지를. <웃음> 아, 근데. 너무 쿠사리. 코살이... <웃음> 너무 쿠사리. 코살이...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뭐, PC에 다 앉았으니까, 자, 연습들 하세요. 네. 자, 네네. 제가 어, PC방에 우리 과장으로서, 나 과장이었어요. <웃음> 몰라, 내가 대표인가? 내가 아, 김 대표야. 형 회장, 회장. 어, 내김 아, 아, 회장. 아, 그래. 아, 내 방, 어, 그래. 다들 방워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자. 게임을 들어가시고, 네. 형만 안 들어갔다. 형만, 어. 형만 안 들어갔다. 형만 안 들어갔다. 아, 오하영 치니까 오하영 지캠 레전드 뜨길래 <웃음> <웃음> 자, 우리, 그러면 일단 왔으니까, 우리 펜타곤의 실력을 한번. 네. 그치죠 <웃음> 펜타곤이 얼마나 잘 하는지. 네. 3대3으로 나눠져서. <웃음> 우리 혹시 3대3은 연습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 3대3 은 1대1. 1대1만 1대 1대 되는 거야? 오케이. 어, 그러면 그냥 3대3으로 팀을 먹어서 우리가 본게임을 한번 들어가보자. 차포 다 찍어 바로 본 게임으로. 그렇지. 그냥 오케이. 우리 그럼 펜타곤의 와. 실력을 보려고. 진 사람이 라면 끓어 아, 야, 잠깐만. 그러면 게임하지 말고 우리 그거 하자. 팀전이지. 형. 어. 그거 알지? 가차 뽑기. 아, 전설. 어. 이게 어, 어. 이 게임의 전설 뽑기가 돼. 알지? 전설 뽑기가 <웃음> 돼? 돼. 알지? 이게 팩이 차... 몇 팩이랬지? 20팩이 한번 나올까 말까 했나? 확률상으로는 20팩이 한번 나오는데 <웃음> 어, 그러니까 뭘? 확률적으로 맞지? 그쵸. 근데 20번 에도안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안 나올 수도 있죠 우리 그때 몇 개씩 갔지 형? 다섯 개씩 갔나? 저는 진짜 두개만 할까 봐 어,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하자 우리 펜타곤이랑 어. 오하이 형이 이거를 상자를 열어서 먼저 연 사람, 먼저 전설이 나온 사람한테 상품을 줄 거야. 이거 공개를 해서 우리가 선물을 또 준비했으니까 선물 주면 돼요? 되는데 자 선물 내가 소개해 줄게요. 자 증정 가능한 선물 리스트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비철이랑 1일 데이트. 네, 비비철이랑 1일 데이트. 구독 좋아요. 비철이네 팀너가. p 시방 우리는 슈퍼주니, 아이요 어, 어, 저는 신동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아니.. 저왜 저 불렀어요,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빠바바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와! 이게 파아 12월 12일부터 1월 7일까지 우리 에이펙스 레전드 있잖아요 네 미라지가 주최하는 야,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기간 한정 모드인 윈터 익스프레스와 아, 새로운 모드 미라지 보이지 마을 장악전을 플레이한다 패스파인더 영웅 세트 및 기간 한정 의상 아이템을 겟해보세요 야 여러분 주말에는 XP 두 배인 거 아시죠? 자 주말에도 에이패스 레이저 You quicker than you think I enjoy the winter months Time to hibernate for the winter Open fire You know you missed me Stylish on the outside, savage on the inside. Legion by Lenovo.